안녕하십니까 6월 3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가 몰리면서 나스닥은 급등했는데요. 아마존은 6일 연속 상승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장초반 브레이너드 연준이사가 인플레이션 억제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하면서 증시는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를 포함하는 5 0 0플러스의 증산 합의 소식에 시장은 다시 강하게 반등하며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는 갑작스런 증산 소식에 잠시 놀랐으나 여전히 재고 감소와 수요 증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 하락 역시 쉽지 않은 형국이네요. 증시가 다시 반등했지만 여전히 방향은 안개 속입니다. 오늘은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기다리고 있네요. 시장은 연준의 금리 스탠스도 고용 보고서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 속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며 다시 시장은 고개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점점 재미있어지는 시장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님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46%, 매도 54%로 하루만에 매도우위로 전환되었네요. 원유는 매수 44%, 매도 56%로 역시 매도우위로 전환되었네요.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12%, 매도 88%로 매도우위로 반전되었습니다. 오늘도 한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오락가락하는 상황인 만큼 좀더 냉정한 시장을 바라보셔야겠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2,300포인트와 12,8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3달러와 118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830달러에서 188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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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실시간 텔레그램 뉴스 채널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이라는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선물 원기충전 유진차 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you win today. Goodbye.